i n t e r n a t i o n a 1 or 2 to check their airline and corresponding t e r m i n a 오랜만이다. 공항. 응. 저거 뭐 하는게 좀. 저... 뭐냐 말는 거야? 응. 어뭐했 우리나라 공항 할머니 되게 좋아. 이렇게 오랜만에 오는데 아. 전세계 공항들이 다 이렇게 그거 됐어 근데 우리나라 공항은 진짜 할머니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데요와 진짜 오랜만에 오네 그게 이렇게 잘 만들어 놨잖아 응. 응. 그 카메라 때문에 나를 나는 공항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와서 비행기 탔어? 응할 때마다? 그치 아이고 일부러 비행기 타기 한 6시간, 7시간 전에 와서 음. 여기서 시간 보내다가 비행기 타러 가고 그랬어 안녕해줘 안녕 무슨 안녕 웃었어머 할머니가 뭐 비행기 타냐 안녕 그러면서 안녕 왜 했어? <그러면 안녕히> <웃음> <웃음> 비행기 타러 <웃음> 기념으로, 안녕하지 기념으로 남겨야지 할머니 처음으로 공항 온 아이고. <웃음> 아데 무슨 고지금 아, 아, 뭐야 문을 다 닫았어. 이가이가이 문을 다 닫았어. 도 <웃음> 맨날 저, 저기가 충전이 되거든. 근데 저기서 맨날 있었어. 근데, 아, 근데 아, 지금은 다 멈췄어. 다. 음, 스탑했어. 엄마! 아, 아, 아, 아, 그래. 그래. 그래. 야 누가 <목소리> 어? 아니 이거 엄마 얘기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지금 고있어가 이거 이이도얇아고있어 완전 헐렁헐렁. 싱크폴싱크폴도 있어. 그다으로는사 <목소리도> 대기하고 선거거 여기서 이렇게 통로 있지? 응. 이 통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를 이기랑맞춰놨어 그전에는 가이상으로 올라갔는데 음. 집금어자께 문을 높게 달아 놓고 들어가네 <웃음> 여기 들어가서도 버스 타고 가야 돼음 여기까지 오려면 엄마으러 음. 음. 왔어요 공항에서 들어갈까? 아니 그러니까. 청국장 드시려고 먹으러 청국장? 여기 청국장하고 주꾸미하고 볶은 거 주꾸미? 어. 아니 우리 주꾸미 먹을래 으 어떻게 해? 언제?